안녕하세요. 전 하와이를 가고 싶은데 전 대만이요. 칸영화제 쪽에서 뭐 영상을 찍는다거나 곧 죽기 전에는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광활한 자연을 경험해보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그린블루 14기로 활동하게 된 시나리오팀 이영재입니다 그림 그리기와 만들기를 좋아하는 긍정적인 인티제 권채윤입니다 그린블루 14기로 활동하게 된 배우팀 김예은입니다 14기 번역팀 김지수입니다 배우팀으로 활동하게 된 김은수입니다 홍보팀 이채입니다 나이는 22살이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배우팀으로 활동하게 된 이다은입니다 일본 나가노에서 온 24살 아까밤의 휴가라고 합니다 프랑스를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영화를 진짜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프랑스 스타일을 제일 좋아하고 한 영화제에도 한번 꼭 가보고 싶기 때문에 저는 일본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일본의 특유의 깨끗하고 청량한 감성에 젖어있다 보면 왠지 제가 한 애니메이션의 여주인공이 된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서 힐링하고 올수 있더라고요 일본이죠 일단 먹그기기도 하고 계속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애국심도 좀 생긴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일본이요 제가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준비했던 것이 일본이었는데요. 가까운 나라인데도 다른 분위기, 문화, 음식 사람들을 경험하고 나서 좁았던 시야가 넓어졌을까요 많은 걸 얻어가고 좋은 추억이 있어서 다음 주에 후쿠오카로 또 일본 여행을 가보려고요. 전 대만이요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스무 살이 되자마자 처음으로 놀러갔던 곳이 대만인데요 우리나라와는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만큼 볼거리가 진짜 많았어요 특히 스펀이라는 마을에서의 연등 체험이 기억에 진짜 많이 남았어요 혹시 대만을 여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스펀이라는 마을을 진짜 추천드립니다 저는 몽골이요. 사색에 잠기고 영감을 얻어서 돌아올 수 있는 광활한 자연을 경험해보고 싶어요. 전 미국이요. 야경 보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요. 미국의 라스베가스가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라고 손꼽히는 만큼 야경이 정말 예쁘다고 들었어요. 파이롤러 대관람차를 타고 그 라스베가스의 전경을 내려, 내려다보는 게 저의 오랜 꿈입니다. 프랑스예요. 저한테 프랑스는 굉장히 환상 같은 곳입니다 세달 정도 살아보고 싶어요 혹시 미드 n p 인 페리스라는 영화 아시나요? 어, 파리가 그 영화의 배경이기도 하고 제가 재드도 좋아해서 프랑스는 저에게 환상 같은 나라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스위스에 가장 가보고 싶어요 저희 나라에서는 경험하지 못할 광활한 자연 속에 파묻혀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힐링하고 오고 싶어요 저는 크리스 산터링이에요 얘는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일본이나 한국에서 볼수 없는 풍경이나 그런 걸 봐가지고 힐링도 잘 되고 그래서 꽃 죽기 전에는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빵을 사랑한다는 점? 전 하와이를 가고 싶은데 확실히 하와이는 자유롭고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활발한과 밝은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저랑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일을 빨리빨리 정확하게 잘 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흔히 말하잖아요 일본은 상대적으로 그런 것이 덜하고 바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흔쾌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인류애를 충전하고 왔어요 제 성향도 살짝 느릿느릿해서 느린 대신 정성을 다하는 일본의 문화와 분위기와 닮은 것 같습니다 선뜨리니아의 독특한 전점이 있는 것처럼 저한테도 좀 전점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 말하자면 어, 저는 열정이 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영화 쪽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프랑스에 있는 칸 영화제 쪽에서 뭐 영상을 찍는다거나 영화제 관련된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본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혼자 여행 갔을 때도 의사소통 문제없이 잘 다녀와봤으면 좋겠는데요. 공방신기 출신 김준수님을 좋아했었는데 일본 콘서트에서 통역가님 없이 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모습을 보고 되게 감명을 받았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꿈은 쇼호스티인데 그곳과는 별개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고 싶어요. 환경보호단체에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힘쓰고 싶습니다. 시나리오 팀장을 맡게 되었는데 책임감 있게 활동하고 다른 팀원들이 활동에 유의미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좋아하던 일을 접목시켜서 자체롭고 고유한 활동을 해보고 싶고요 또 다양한 사람들과 친해져 보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린블루에서 의미있는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좋은 추억과 인연 만들어놨으면 좋겠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번역팀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이 유익한 컨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린블루 14기로 활동하게 된 만큼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우선 그린블루 14기로 활동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믿어주신 만큼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활약을 하려는 욕심보다 팀원들과 조화롭게 협업해서 멋진 결과물을 내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배우팀으로서 잘 활약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을 다해서 6개월 동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